지금 소개받은 인텔코리아 IoTG 그룹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이종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엣지 컴퓨팅은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최종 말단인 엣지 디바이스에 구현을 한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이 없던 시기에는 데이터 수집은 IoT 센서 등이 담당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한 일들을 모두 서버에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은 사물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데 따른 전송 시간이 생기게 되며 또한 통신 상태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데이터 처리가 단 1초라도 지연이 된다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물에 인공지능을 심기 위해서는 사물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에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Edge AI 컴퓨팅입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엣지 AI 컴퓨팅은 엣지 컴퓨팅의 AI가 융합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기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중앙 데이터 센터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엣지 AI 컴퓨팅은 기기 가까이에 위치한 엣지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가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서로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 딥러닝이 도입되면서 컴퓨터 비전과 AI가 급속도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알고리즘은 60% 정도의 정확도로 상용화에 충분하지 않았고 굉장히 제한적인 뉴스케이스에 국한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영상 분석 분야 등에서는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도입되면서 2012년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현재는 사람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여주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 환경에서 AI를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앞으로는 AI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엣지 AI가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 현관과 세대 현관에서 문을 열때 지금은 암호를 누르거나 또는 특정 키를 접촉해야만 문을 열수 있지만 앞으로는 현관에 장착된 스마트 락이 내 얼굴을 인식해서 어떠한 터치 없이도 문을 열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는 COVID-19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CCTV를 분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단몇초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한 CCTV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스마트시티나 시큐리티, 공장 자동화와 산업용 로봇, 리테일, 인식부터 판단까지의 지연 시간이 아주 짧아야 하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헬스케어,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한 유전체 분석이나 언택트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영역까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엣지 AI가, AI가 적용되고 있으며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텔은 현재 이러한 엣지 AI 컴퓨팅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엣지 AI 플랫폼들을 개발 중인데요.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엔드 투 엔드의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은 사람이 직관에 의해 개발을 한 인위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의 뇌작용을 모방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잘 확립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됨으로써 데이터만 충분히 많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기본적으로 네가지 하드웨어 플랫폼을 엣지 AI용으로 추천합니다. 인텔이 전통적으로 가장 큰 강점을 가진 CPU와 더불어, GPU, FPGA와 VPU까지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의 모든 플랫폼에서 AI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엣지 AI 작업들이 CPU와 오픈비너를 가지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AI 애플리케이션들은 좀더 다양한 컴퓨팅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텔은 최근 들어 FPGA나 모비디우스 등 AI 작업에 최적화된 플랫폼들을 점점 더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엣지 AI에서 가장 핵심인 하드웨어가 모비디우스 VPU입니다. 2016년도에 모비디우스가 가지고 있던 플랫폼이 미리아드2였고요. 인텔에 인수된 이후 출시된 제품이 미리아드X, 즉 2세대 VPU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코드명 킨베이가 3세대 VPU입니다. 모비디우스 VPU는 성능 자체도 좋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전력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서이고 그래서 전력당 비용 성능이 아주 우수한 칩입니다. 많은 고객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이런 저전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킴베이는 엣지 AI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으며 딥러닝 추론을 하는 작업이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입니다. 킴베이에는 기존 컴퓨터 비전을 가속하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들어있고요. 미디어 인코딩과 디코딩을 할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할수 있는 ISP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세대에 비해서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딥러닝은 계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3세대 VPU인 킨베이에서는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당 성능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지원하고요. 기존 다른 경쟁사 제품에서는 볼수 없었던 스파시티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인텔의 핵심 소프트웨어 툴인 오픈비너에서 가속이 됩니다. 이런 VPU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엣지 AI용 폼팩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 VPU 하나 또는 두 개를 집적해서 M.2 인터페이스로 작은 형태의 엑셀러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수의 VPU를 사용해서 하이엔드 G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폼팩터의 엑셀러레이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변적인 폼팩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인텔의 고객사들과 함께 자율주행, 의료, 시큐리티 카메라, 드론, 공장 자종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IoT 장비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킴베이는 엣지 AI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성능을 타사 실리콘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퍼런스 속도와 전력당 인퍼런스 성능, 사이즈 대비 인퍼런스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타사 실리콘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은 실리콘 회사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툴이 오픈비노라는 툴킷입니다. 오픈비노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인퍼런스 작업을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는 툴입니다. 오픈비노가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그리고 카페, MXNet, ONNX 등 오픈비노는 AI 툴킷 중에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들이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다양한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요.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고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된 모델들을 중간 포맷인 IR 파일로 변환하고 인,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빠르게 원하는 인퍼런스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 옵티마이저와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엣지를 위한 고성능, 고효율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종 플랫폼인 CPU, GPU, FPGA, VPU까지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컨벤셔널한 컴퓨터 비전 쪽은 OpenCV, OpenCL, 그리고 OpenVX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가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OpenVINO는 기본적으로 쿼터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전히 딥러닝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께서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텔은 고객분들께서 좀더 쉽고 빠르게 AI를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툴킷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비너는 이미 학습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분들께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고객들의 개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DevCloud를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CPU, GPU, FPGA, VPU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빠르게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께서 실제로 이 하드웨어들을 받아서 개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은 DevCloud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사분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본인들의 모델을 인텔의 다양한 플랫폼에 직접 적용해보시고 인텔에서 개발 중인 하드웨어를 가장 빠르게 테스트해보실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개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고요. 인텔이 개발하고 있는 최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프로토타이핑도 빠르게 하실 수 있고 개발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벤치마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텔이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서 어떤 AI 애플리케이션은 CPU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어떤 AI 애플리케이션은 VPU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원 CPU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텔의 d e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컴퓨팅 성능들을 빠르게 테스트하시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이 협력사들과 함께하는 AI 소프트웨어의 개발부터 출시까지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요. 기존에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비노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브 클라우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인텔의 하드웨어와 연동이 된풀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이후 다양한 IoT의 산업 분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인텔은 지금이 AI 엣지 AI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AI 발전을 위해서 기반 기술 및 소프트웨어, CPU 등의 하드웨어 개발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각 산업계에서 AI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